어? 또 뭐라가지? 상대적인 그거지. 이걸 왜 설명해줘야 돼? 설명할 이유가 안 되는데, 아, 빨리 떨어져.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시력 떨어지는 느낌이 있냐고요? 그거를 바로바로 느낌이 안되죠 그거는 병원을 가야지 그걸 어떻게 느껴? 뭐지? 나 서른 살인데 왜 미리 나이를 먹으라는 건가요? 저보고? 나 한마디 했는데 왜너왜 왜 여러분들이 열 마디 합니까? 알 수가 없구만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린드방패가 뭐야? 린드방패라는 게 있었나? 처음 듣는 거 같지? 근데 린드방패가 그게 무슨.. 무슨 방패인데요? 그게 중형이야? 소형이야? 소형이라고? 그럼 엄청 쉽네 중형 아니었어? 누구야?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빨리 알아오십시오 린드방패 소형이야? 중형이야? 소영이라고소영이면 이거네 이거 버클러랑 비슷하던?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소형이면은 요거 패링이잖 요거 아모션 비슷해요? 아 이거랑 어, 좀 미리 눌러줘야 돼 저도 중형을 많이 안, 써, 안 써봤는데 그냥 느낌이 딱 그래요 미리 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패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100명 안 부르냐고요? 솔직히 제가 100명 불러도 여러분들 트롤 할 거잖아요 강담할 수는 없죠 솔직히 얘기 좀 해보자 너희들 내가 100명 불러도 트롤 짓은 할 거잖아 맞잖아 음? 뭐지? 얘왜 소리 안 들리냐? 얘왜 소리가 안 들려? 안 터지는 버거도 있다고요? 단련했네, 거기를. 알이 안 터지는 버거가 있다고? 튼실하네. 응? 음? 뭐야? 진짜 서버가 아픈가? 뒷대기몇개 있냐고요? 그냥 평생 써도 넘치지 않을 만큼만 있어요 딱히 몇개 있는가 딱히 중요하진 않아 넘치지 않을 만큼만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래 하다 보니까 모은 거예요 제가 모으고 싶어서 모은 건 아니고 검초요? 나 검초 모으지도 않아 이 사람아 아마 검초가 누구한테 나오지? 구루였나? 구루 잡다가 우연히 나오는 게 많았지 또 뭐라 가지 상대적인 그거지 이걸 왜 설명해줘야 돼? 설명할 이유가 안 되는데 암령이요 나 당연히 못 믿지 내가 왜 믿어? 내가 내가 굳이 암령을 믿을 이유가 있나? 암령인데 스스야 심지어 더안 믿지 그러면 차라리 내가 만수술 믿지 스스 암령 믿을 바이는 저 잠깐 물좀더 올게요 물이 없어 가지고. 저 녀석은 해로운, 해롭다. 어서 죽여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시자는 좀 특별하게 봅니다. 그래도 게임 내에서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장작의 왕이잖아. 나름 첫 번째 장작의 왕인데. 계속해서 도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다크 소울이 없는 사, 삶은 상상할 수가 없군. 절대 상상할 수가 없군. 더럽게 아프네 진짜 내가 왜 이방 올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 제발 좀 무기 내고도 다달고 오라 <웃음>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심연이라서 어쩌고 심연 추동 추댐 받는 거냐 나 지금? 그러면은 뭐 일리는 있는데 내가 쭉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말을 안 들어요 좀 내려야 돼내 시야에 사라지세요 영원히 마음을 좀 수양을 하자 이게 사람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면 안돼좀더 마음을 비우는 수련을 해야 돼아 이것도 언제 찍냐 빨리 떨어져 나. 저거 좀찍게이 A few moments later 아 빨리 떨어져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이거는 보통 내가 떨어져야 돼또 저거 신랑이 하려면 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오프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미션이나 하러 갈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수 있겠군 좋아 2번만입니다 <웃음> 화났다. 근데 화낼만 하지. 갑자기 무릎에 화살 들어오는데 <웃음> 화낼만 하지. 안에 아, 대게 웃긴다 이 사람들. 아까 엄청 심했는데 내가 잠깐 오프라인 돌려버린 다음에 온라인 하니까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냐. 역시 얘들은 물리적으로 타이어야 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때리네. 나시끄럽 부끄럽지도 않은가. 너 노렸지 너. 오 그래도. 전에도 당했는데 왜또 당하냐 저는요 이게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나 사람을 너무 믿어요 진짜로 난 사람을 너무 믿어 이게 신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신뢰하면 은 나한테 독이 되거든 <웃음> 아직 망설임나 내가? 다시 한번더망설임 <웃음> 있나 내 마음속에? 전 아직 아직인가 봅니다 이신님 아... 그냥 때려야겠다 페레이고 자시고 그냥 해야겠어 선생님들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항상 최고가 될수 없다고 제가 왜 늙고 지친 줄 아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안 가? 안갈 거야? 내가 이거 켜야겠어? 아니 안 가? 안썰 <웃음> 거야? 내가 이래서 이래서 어? 뒤에서 채찍질하는 것도 힘들다 야 어? 왜? 야 내가 달리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원래 피할 것도 못 피하고 그랬잖아 막맞고 내가 지금 지친 것 같아 심신으로 뭔가 찌들었다고 해야 나아 이제 진짜 다크소울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항상 돌아가게 됩니다 음 제가 여러분들의 월간검이 되기 위해서 항상 다크소울을 하지 너 내구도 진짜 안 깎는다. 나에 들어오지 마라 그냥 내구, 내구도 안 깎을 거면은. <웃음> <웃음>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걸? 네명에서 공지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웃음> 아, 너무 무섭다. 안 돼, 아, 청자 잖아. 아, 승 부다, 승 부다.